오늘은 맛있는 잡채 만들어 볼 건데요 조금 방법이 어렵기는 해요 근데 쉬운 방법도 나중에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당면은 찬물에 불려 놓으셔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잡채 에 들어가는 그 고기에 밑간을 할 거거든요 그 밑간에는 간장 한큰술하고 마늘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후추 그리고 설탕을 약간만 넣으시고 밑간을 해서 이렇게 참기름까지 조금만 넣으시고 조물조물해서 양념을 좀 미리 해서 재넣으세요 근데 고기가 <웃음>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직접 썰은 거라 조금 도톰하긴 한데 그래도 뭐 식는 맛은 있으니까, 그죠자 시금치를 요거를 데쳐 가지고 무침을 해 가지고 잡채 에 같이 넣을 거예요 근데 요 시금치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시금치는 길쭉길쭉 하는 것도 있고 요렇게 섬초처럼 불그스름한 게 있어요 근데 어, 잡채에 넣는 거는 요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밥에 넣는 시금치는 길쭉길쭉한 시금치를 사용하시는거예요 요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구분 안해도 돼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제 구색을 좀 맞추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시금치 다듬을때는 어, 요즘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뚝 잘라버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칼집을 넣어서 요렇게 하면 안 잘라지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칼집을 양쪽으로 좀 두꺼우면 십자로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자르지 마시고 그냥 내주세요. 어차피 이게 데쳐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데치시는 거예요. 시금치 데칠 때에는 물을 이제 좀 넉넉하게 잡고서 여기다가 굵은 소금 한 큰술 정도를 넣어주고 시금치를 데치는 거예요. 시금치를 데칠 때는 팔팔 끓는 물에 시금치를 담그는데요 뿌리 부분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물은 항상 넉넉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잘 데쳐진답니다 자, 시금치 무침을 할 건데 시금치 무침에는 마늘을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생으로 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면은 한반 큰술 정도 되겠죠. 자 여기에 참기름을 미리 넣지 마시고 깨 소금하고 마늘하고 소금만, 꽃 소금만 조금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들기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요럴 때는 참기름 넣으시는게더 맛있어요. 참기름은 한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 큰술 넣으셔서, 요렇게 조물조물. 치대지 마시고, 조물조물. 살살. 요렇게 해서 이제 고명으로 올라갈 시금치 완성됐습니다. 저는 잡채에 모기버섯 넣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 모기버섯이, 이렇게 생모기버섯이 나오는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다 건조돼서 나오거든요. 물에 그냥 한두 시간 정도 불리면 이렇게 야들야들한 모기버섯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다듬을 때 중요한 점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음, 좀 지저분하죠. 씻으실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모기버섯이 이제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죠 요런 부분을 칼로 요렇게 해서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요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딸내미가 퇴근하고 왔어요 <웃음> 자 그래서 딸내미하고 잡채를 지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굳이 또 지가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료 손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파 썰어 주기 반 갈라서 조금 도톰하게 네 조금 도톰하게 파는 좀 굵직하니까 반 갈라서 요정도 길이면 이제 3등분 정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두번 자른 다음에 보이시죠 이렇게 당근은 너무 가늘게 채썰어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도톰하게 이렇게 자, 얇게 썰어 준 다음에 채를 좀 쳐줍니다 너무 얇지도 않게 너무 두껍지도 않게 자 표고버섯도 조금 얇게 슬라이스 하듯이 이렇게 해서 썰어 주세요 느타리버섯은 뭐 크게 다듬을 게 없죠 밑에 밑둥만 조금 이제 다듬어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가닥만 딱딱딱딱 해 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기버섯은 요렇게 해서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찢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재료 준비 어느 정도 됐어요? 이러면 이제 볶아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다 볶는 게더 맛있어요 좋아요 <웃음> 아가씨 불 켜야죠 네 어, 어, <웃음> 켜줄게, 켜줄게. 돼지고기를 넣고 달달달 볶아주세요 아까 돼지고기 볶을 때 약간 육수가 좀나왔을 거예요 그 육수 버리지 마시고 그 육수에다가 목이버섯을 넣고 볶아주세요.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소금 한 꼬집 정도, 후추 한 꼬집 정도를 같이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당근 볶으셨으면 이제 양파를 볶아주시는 거예요. 양파 볶을 때도 물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소금 한 꼬집 그리고 후추 약간 모든 재료에 약간의 아주 소량의 간을 해주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조금 더 넣고 여기에. 느타리 버섯 볶아 주는데요. 느타리 버섯도 약간의 간을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짜면 안 되니까 볶아 주세요. 달달달. 지금 모든 재료를 볶아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한 냄비에다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는 한 냄비에 그냥 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약간의 절차는 뭐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표고버섯은 기름을 좀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시고 이렇게 볶아 주시고 소금간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후추 약간만 해서 볶아 주시면 돼요 근데 버섯은 굳이 너무 많이 익히지 않으셔도 돼요. 요 기름이 싫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물을 한 큰술이나 두 큰술 정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서 볶아주시면 금방 익으면서 부들부들해져요. 당면을 삶을 때는 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불려놓았던 당면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넣고서 한번좀 저어주셔야 돼요. 들러붙지 않게. 이렇게 해서 살살. 그리고 나서 센 불로 팔팔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는 따라 따 이렇게 씻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밀가루 내서 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더 깔끔하게 다시 씻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물기를 빼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살짝 살짝 버무려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간을 해야 돼요. 자 간장은 보통 쓰시는 간장 일단 넣으시고 뒤적뒤적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뭘 넣느냐면 설탕이에요. 잡채에는 올리고당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설탕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탕은 어, 많이 넣으면 좀 그렇지만 잡채는 조금 달짝지근해야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버무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어느 정도 버무려졌으면 이렇게 그렇게한 다음에 자 볶아지고 있어요 볶아지면 아까 간장 넣었던 간장이 이렇게 이제 먹고가고 있습니다 색깔이 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좀 달달달 볶아주셔야 돼요 자체가 다 완성이 됐으면 여기다가 깨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요거 이제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맛에 맞게 참기름으로 한번더 맛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시금치 버무려 놨잖아요. 요거 시금치 무치면 접시에 담을 때해 하셔도 되고 뭐 저야 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버물버물 버물 해가지고 접시에 담을 거거든요. 완성작은 잠시 후에 맛있는 잡채 완성됐어요. 여기 그 명절 전에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잡채죠. 이것도 그 지방마당 만드시는 방법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가끔씩 먹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레시피대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너가 빨간색인 것 같아서 빨간색인 것 같았는데.